오늘 제가 다리찢기 학원을 간다고 했잖아요 오늘 첫 수업을 들었거든요 다리찢기 학원이에요 제가 이런 학원을 간다고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비웃더라고요 에? 네? 다리찢기 학원이 있어요? 농담인 줄 아시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100분 동안 그냥 다리 찢기만 계속 할줄 알았는데 스트레칭 동작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계별로 막 천천히 천천히 처음에는 고관절을 늘렸다가 엉덩이 뒤쪽을 늘렸다가 햄스트링을 푸는 스트레칭들을 막 하고 허벅지 쪽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하고 등을 푸는 스트레칭도 하고 동작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따라하는데 은근히 운동돼서 땀도 나고요 마지막이 가장 다리를 좀 많이 좀 찢는 듯한 한쪽 다리는 굽히고 한쪽 다리는 뒤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동작할 때는 처음에 내가 몸풀 때랑 마지막 수업 딱 끝나기 직전에 몸그 릴렉스된 상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정말 신기했어요 오 이대로라면 몇번 다니면 진짜 다리를 찢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줄자 같은 게 이렇게 바닥이 있어요 한쪽 다리씩 다리를 뻗어가지고 다리를 당긴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고 골반을 딱 정방향으로 맞춘 다음에 다리를 얼만큼 찢을 수 있는지 센지를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수업 갈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것 같아 얼만큼 찢어지고 얼만큼 찢어지고 하는지 그리고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 거기서 내가 제일 안위험한 제일 안 미안하더라고요. 모든 동작을 할 때마다 내가 제일 안 미안해. 제가 나름 필라테스도 하고 라틴 댄스도 하고 집에서 맨날 이제 폼롤러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하니까 아, 나는 폼롤러를 집에서 많이 푸니까 폼롤러로 하는 거는 내가 좀 자신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웬걸 완전 쭈구리가 됐어. 그리고 신기한 게 몸이 요즘에 되게 찌뿌둥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굳은 근육들을 스트레칭해 주고 막 여기도 늘리고 전신이 다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막 순한 이 되는 것 같고 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수업 가요 옆으로 찢는 다리 클래스가 있고 앞뒤로 찢는 클래스가 있는데 저는 앞뒤로 찢는 클래스를 신청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가니까 그한번간 걸로는 몸이 굳을 것 같아서 좀 다녀보고 괜찮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는 앞뒤로 찢는 클래스를 듣고 하루는 옆으로 찢는 클래스 듣고 사실은 제가 다리찢기 클래스를 신청한 이유는 오로지 라틴댄스 때문입니다 라틴댄스를 할때 다리를 앞으로 차는 듯한 동작이 많거든요 그게 다리가 너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쫙 뻗어서 쫙 올라가서 내려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에서 혼자 다리찢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에서만 할 때는 그냥 무식하게 옆으로 그냥 이렇게 늘리거나 앞뒤로 늘리거만 했는데 너무 아프고 오히려 부상을 입을 것 같기도 하고 또잘안 돼요 영상 찾아보고 막 온갖 곳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지 다리찢기 학원이 있다는 거 그게 또 마침 서울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끊었죠. 그래서 제가 다리찢기를 하기 위함은 오로지 라틴댄스 때문입니다. 헬스를 하는 이유도 오로지 라틴댄스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하체에 힘을 키워서 잘 서기 위해서.